취했어? 취했어?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스매니아 월드프로 나대용 선수입니다 현재 포항에서 나핀 센터 오픈 중이고요 오늘 마랑님과 촬영을 하게 되어 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계동에서 트레이너 하고 있고 또 스포츠 피트니스 모델 준비 중인 최송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, 근육이 많으면 술을 뭐잘 마신다 동하한 사람들은 안취한다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아뭐전 집에서도 물 대신 그냥 가져 마시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뭐 <웃음> 근육량에 따라 덜 취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 음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아까 찍어온 인바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주세요 자 우리 최성민 선수님의 인바디를 보면 일단 근육량만 확인을 할게요 35kg 이에요 많이 부끄러운 수치네요 아 근데 이 정도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운동 좀 했다 인문하게 좋죠 <웃음>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43.5kg 나와서 대웅 <웃음> 선수님은 저 처음 봤어요 일단 근육량 자체를 떠나서 인바디 선수가 106점이야 이게 가능합니까? 4점 떨어진 겁니다 아 진짜 원래 110점 정도 나오셨어요?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술자리에서 취해, 취해본 적 있어요? 네, 취해본 적 있습니다 아... <웃음> 그럼 우리 태우 선생님은요? 취하땅기보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갔죠 저랑 마시면 은집못 가겠네? <웃음> 잠깐요 우리 선수님은 또 언제 드세요? 3년에 한번 먹어요 아 3년에 한 번? 네. 에이.. 이거만 하수네 근데 그 3년에 한번 먹을 때 3년 치를 한 번에 먹죠 아.. <웃음> 3년 치 원래 안 좋아하세요? 이제 다음날 운동할 때 지장을 주니까 음그 회원들한테 또그술 냄새 풍기고 이러면 안 돼서 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정말 철저한 자기관리 박수 줍시다 이거, 소주병에 반병을 마신 거거든요? 측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부터 혈중 농도를. 자, 저는 뭐 진짜 식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. 어? 이거 맞아? 됐다. 설마. 아~~~ 자, 보여주시죠? 어, 나는 안무를 안 할게요 예. 소주 한 잔이면 0.03%가 나오게 돼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무조건 음주, 운전입니다술한 그렇죠. 모금만 마셔도 그렇죠 됐다 술잘 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~~ 여기도 보여주세요 수치적으로는 가장 취한 군데 이거 예, 수치사, 아이고, 아이고, 수치사. 아, 수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자 일단 저희가 술이 취했을 때 언어구사력이 떨어집니다 예, 그래서 지금 취하지 않았을 때의 언어구사력이 과연 취했을 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테스트입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.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,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.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,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. 저희 컨텐츠 할 때는 약간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게 어때요? 좋죠. 제 형님이시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되는 거고 막내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지금 3으시 그러니까 난33 응. 형님? 누가 봐도 형님 아니야? <웃음> 센터 언제 오픈하세요? 이제 예정은 8월 1일 8월 1일? 8월 1일이면 제가 또 한번 제가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형님 센터 한 갈게요 좋죠 아, 그렇죠. 포항 여성들이 분또 이쁘더라 <웃음> 어? 그건 무슨 포항 여성들이 안 이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? 음, 뭐 어. 인구수가 워낙에 서울이 더 비율적으로 아, 많다 보니까 아, 아. 인생은 정신력이지 <웃음> <웃음> 근데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? 형, 형 막찬이에요? 네 아, 이거 자, 먹는 속도의 양과 차이입니다 이게 자 그럼 보면은 저희가 한병 먹었기 때문에 어, 이것으로 한번 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에이, 야, 야 이거, 야 잘못된 거 아니야? 가셨네요 이거. 아. <웃음> 됐다 야. 아 <웃음> 이게 이게 왜그래해 누가 봐도 같거 음. 야 이게 말이 되냐? 야 누가 봐도 내가 난 아주 멀쩡하단 말이야 난 취했어 원래 멀쩡? 취한 사람은 취했다 얘기 안 하잖아 아주 봐, 뭐 아니 어떤 거 해볼까? 잘봐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그림 입니다 바로 하잖아요 그린 그린 기름이다 그린 그린 기름이다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경찰청 철창상은 왜제 자. <웃음> 절... <야. 웃음> 너 잘하고 아니.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평균 치인 1.5병까지 마셨는데요 나는 취하지 않았다 오케이, 스타트! 0.1위가 있잖 봐봐! 내가 이럴 줄 알았어! 0.0은 싹 떨어졌어요 내 해동력이 아니, 정말 좋으신가 아말했이따 말하다고! <웃음> 야, 나는 솔직히 해동이 좋아요! <웃음> <웃음> 절대 취하지 않는 뭐 행동은 제일 취한 것같은 아, <웃음> 절대 아니죠 아까내 0.07. 0.80. 0 아, 0, 어. 0 1로 올랐습니다. 음. 아까 0.07. 와. 1층. 야, 너 병원 갈래? 조금 갔습니다. <웃음> 아, 그래도 남자네. 인정하잖아. 일0반 뼈까지 마셨을 때는 가장 많이 취한 것으로 그럼 두명 마시면 누군가 업어야 되는 상황이 아, 나는 남자를 업고 그러진 않아요 카나다라 <웃음> 마바사 아자카타파 저는 완전 멀쩡하고요 네, 발음 테스트부터 먼저 해볼까요? 저기 계신 저 분이 밥 법학 박사이시고 여기 계신 이분이 백 법학 박자이시다 자, 아, 학, 학자라고 하는데 학자, 학자, 학사, 아... 학사야? 응. 좀 경찰청 철철상은왜 철창살이냐, 쌍철찰살이냐? 아니 이상해? 아예 한 번만 더 주세요. 네. 경찰청 철창살은 왜 철창살이냐, 쌍철창살이냐? 어, 오 경찰청 철철상은왜철철상이냐왜쌍철창상이냐 뭐? 살창이 아니라 창살. 창살. <웃음> <웃음> 자! 드디어 저희 실험이 끝났습니다 아,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어, 소주로 1.5병을 마셨고요 근육량이 많으면 술을 덜 취한다는 라 그런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? 정말로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더잘 마시는 것 같다는 예. 라 생각이 드네요 예.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보면서 이 결과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우 네,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저희가 어, 그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. 네 그래서 음. 저희가 한번 실험을 좀 작게 해봤는데 음. 결과가 마치 네. 그런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음. 나왔거든요 이 네.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지방을 제외한 체중 저희가 림바디 매스라고 하잖아요. 네. 림바디 매스가 그 알콜 혈중 농도에는 영향을 준다고 해요. 이 알콜 분해 속도에는 그런 림바디 매스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그 혈중 농도에는 좀 영향을 줄수 있어서 이제 세성민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림바디 매스가 세분 중에는 좀 제일 적으니까 아마 0.17 정도가 나오신 것 같고 어, 두 분은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육이 많았을 때는 분해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걸볼수 없으나 혈중 네. 알코올 농도 수치 자체는 낮아 볼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 네, 언제 나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저랑 술 한잔 하시죠 아, 얼마든지요 <웃음>